입력 하나 또 걸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다음 대회 준비하겠습니다. 아 제발... 피트니스 대회가 있어서 다음 달에 그걸 한번 제가 신청을 했어요. <목소리> 해서... 바디 프로필이라는 느낌이 틀리지? 많이 달라요. 그니까 다른세계예요 원래 알고서 하는 거는 음. 의미가 없고요. 음. 모르는 놈이 패기 있다고 음.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나야, 나 지기다 오는 거야 어 에? 어이, 무슨가,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, 그렇지, 파이팅 정강이 나 야 연아한테 이렇게 트로피를 받게 될 줄이야 메달을 받게 될 줄이야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아. 누군가에게는 그 대회가 작고 누군가에게는 클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대회였고 첫 경험이자 어, 정말 행복한 도전이었거든요. 금강연화가 아니라 안성준으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제가 놀라웠고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어 간절히 전해졌기를 정말 바라고요 유튜브를 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더 발견하게 되었고 쉬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초심은 늘 그랬듯 어 5년 전, 6년 전과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채널을 파게 되었고 그 채널 판 이름, 닉네임은 금강불개를 지었고요. 이제부터는 새로운 채널, 금강불개에서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